쩡이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보게 되네요 어, 오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워서 집에 처음으로 올여름 들어서 처음으로 에어컨을 킨것 같아요 어, 지난번에 이렇게 어마무시한 선물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꿀은 지금 먹고 고 남아 있어요. 이것도 여름에 얼음을 타서 시원하게 또 타서 먹을 예정이고요. 다른 게 아니고 너무 이 편지를 출퇴근하면서 보고 또 보고 막 그랬어요. 계속해서 봤어요. 어떻게 만약에 내가 구독자라면 이렇게 할수 있을까? 이렇게 일법장이라는 이런 손 편지를 써서. 전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한 번쯤 해봤어요. 그런데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게 마음에도 마음이지만 언제 내가 시간을 내서 언제 이렇게 다 일일이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렇게 구독자에게 이렇게 쓸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해봤는데요. 어, 불가능할 것같요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소중하게 이렇게 늘 간직을 하고 있어요 어, 너무너무 뭐 이렇게 잊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영상 편지를 남기게 됐어요 지난번에는 어, 너무 기뻐서 영상 편지를 이렇게 잠깐 남겼었는데 오늘은 그 감사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이렇게 또 앉게 되었는데요 어, 요즘에 쩡이 님뭐 캐나다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참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, 한번 만나 뵀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또 많이 듭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즘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확진자가 많다 보니까 조심스럽기도 하고요. 어,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다음에 또 인연이 있으면 한번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